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1등 하면 이 왕관을 쓰게 될 거야. 아 근데 뭐... 아 보자! 그... 공주들끼리 무슨 왕관을 탑네. 뭘로 가 공주니? 나공주야네가공주 아, 아, 아니야. 그럼 뭐야? 너는 그냥 원주민 그냥 안찬 여성이지. <웃음> <웃음> 아이 코로나 야? 조용히 해. 코로나 안국에따잖아아 아, 코로나 왕국 맞아. 어... 야좀 탄다 야. 개구리 주세요. 어디서 <웃음> 2000년대 와서 개봉했고. 그치? 아니야, 나 되게 신작이야 문제는 때... 나쁜 애보다 내가 뛰야 나쁜 지 2010년. 욕한 거야? 10년. 맞아. 내가 그, 그걸 할 거야. 이거를 하나를 까서 뭐가 들어있을지. 맞추는 거야? 뭐 맞추는 거야.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아, 이렇게. 그만 먹어. 야, 좋다. 이 문명 좋다. <웃음> 맨날 혹시... 물고기만 잡아먹다. 가 근데? 얘 맞추면 돼? 어, 아유 일단 만져야지 기다려봐 아, 너왜 이렇게 아해 아... 됐어 먼저 먼저 그래 일 알겠어 너랑 나랑 안아돌림이네어나알것 <웃음> 같아 뭐지? 둘이 어떻게 맞추니? 아 오케이 하나 둘셋 스노우 파이브 나 뮬런 어, 뭐야 뭐 어떻게 쓰지? 뮬런 아! 네. 어! 내가 까볼게요 아그 어, 뭐. 카운터 쓴가보다 나만 먼저 봐도 돼? 아니? 뭐 어디 있어? <웃음> <웃음> <웃음> 와~ <우와>! 포카운더스야~ 아, <웃음> <그래. 웃음> 아, 내가 요거... 아, 아, 아, 나는 그래. 이 머리가 그 뮬란 단발머리인 줄 알았어. 너구리 볼 때기 짜보던 거 봐. 진짜 귀여워. 어, 가야 셔야죠. 앞, 옆, 머리, 아래 옆. 오, 공주 <웃음> 옆에 버릴게. 포카이 뒤 무늬가... <웃음> 오, 이게 공주마다 다 다를까? 그게 궁금해지는데, 있냥 아, 같겠지 순대리부터 <웃음> 응, <응>, 맞춰봐. <웃음> 이... 얘, 이제 끝이야. 넘겨, 넘겨! 아이노 아이노 I 오로라! 오로라! 우르르 우르르 우르르 우르르 우르 a u r o 우 a 르우르 우르르 우르르 우르르 우르르 우르르 우르르 우르르 우이르 우르르 우르르 우르르 우 아, 어, 어나 왔다 알았어 알았어 이거는 지 이거는 너무 쉽다. 둘 셋. 티아나. 티아나. 맞췄어요 이거. 왜가 맞췄네? 나야. 나야 나. 오 귀엽다 나비 왕자 진짜 귀엽다 미소가. 근데 입술가 왕관이 딱. 아 귀여워. 아 근데 이 건치가 네. 너무 마음에 들어 나비 왕자. 실제로 나비 왕자가 이를 많이 보이게 웃어. 음. 음. 안 봤지. 봤어. 각이지. 친구 남자 뺏은 거잖아. 응. 친구 남자를 빨니 자, 내가 뽑아올게. 어, 이제 요령을 알겠어. 오지를 맞져야 돼. 조각만져 이제! 나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끝! 끝! No. 끝! I know. 마지막으로 바꿔줄게. 바꾸기, 오케이, okay, 바꾸기, 오케이. Okay, 아, 없어? 어, 첫판. 셋! <웃음> 네네라. <웃음> <웃음> <웃음> 오! 그리고 나는 얘 신데렐라 여기 뒷가루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얘네, 얘네가 메인이다 이 자크 거스랑이 이거 봐 이거 티셔츠 티셔츠 <웃음>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미쳤다 뜯어볼게 땡 아니야 아니야 <웃음> 어나 어, 알겠어 이... 아, 이... 이... 이... 아 이거 왜 몰라? 너 틀렸다니 뭐? <웃음> 너무 길어 너무, 어, 너무 길어, 길어? 어. 하나 둘 셋. 아 분절 아니야? 모안 모아... 아 모하나. 뮬라 뮬러. 다 달라. 어? 어머. 어? 이또와리를 들었는데 어? 어? 머리가 어? 지금 들었어? 세. 야! 에 내가 네 이름 못 맞추네. <웃음> 내가 나를 모르는데. <웃음> <웃음> 와 근데 졸기다. 어, 푸아가 진짜 기었다. 이게 창이 아니고. 노아야 뭐? 노? 노야. <웃음> 노아야 노야. <웃음> 와 졸기다 근데. 음, 음. 아! 그쵸 봐! 아, 그쵸 봐. 아, 아. 아이스에 오, 나 알겠어! 아, 이거 조금 아리카리한데? 몇 글자야 한글로? 두 글자! 어? 너는? 두 글자야? 나오는 이랬었나둘 셋! 파뮬란오 진짜? 나 백설공주! 아 근데 나는 백설이랑 두 개주에서 고민하 비슷해! 백설. 뭔가 어. 느낌이! 백설공주랑 되게 헷갈렸는데 나는 그 파란색 안 만져져가지고 그랬거든? 어, 개뽕 아니, 새. 어? 얘만져졌어 근데 왜, 왜란이라고 썼어? 이 새? 예! 예! 예! 야, 아, 아니, 진짜. 아. 짱이다. 아, 얘 주둥이에서 나오는 거야. 입, 여기 입 안에서. 오, 진짜? 귀여워, 음. 귀여워. 어, 여의주? 어, 아, 아, 여... 불이야. 아. 이클리어파츠가 진짜 예쁘다. 뺏다가 남은 거야? 뭐 계속 생기는 거 같아? 것 네! <웃음> 심한데! 오야 <웃음> 어, 얘는 쉽네! 쉬면 줘! <웃음> 오케이! 됐! 메리다! 메리다! 메리다. 어, 오! 정하셨네. 다 맞췄네! 우리 셋다 끌릴 수도 있잖아! 메리다! 어, 메리다. 메리다. 메리다. 안녕! 머리결 너무 귀엽다! 음. 오! 이거 약간 봐. 쫄면 같아! 오! 귀여워! <웃음> 동생들이 포즈가 다 달라! 진짜 귀여워! 서울고경이야 서울고경 서울국양. 포즈 가 <웃음> 옛날사람이네 <웃음> 서울고경이야 자영아 내가 할거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어, 내가 할 때도 막 순식간에 뺏어가고 막 아니 이상한 규칙이 갑자기 생겼대? 됐어 그만해 <웃음> 오, <웃음> 둘 셋! 스노우와이트 no no 뭐였어? 에리얼? 에리얼 절대 아냐 스노우야 뭐래 짧았어 에리얼 절대 아냐 나 왜이러지? <웃음> 포파이 <웃음> 예! Yeah. <웃음> 우와, 이 망토가 <웃음> 이 흩날리는... 이... 응. 새의 머리 위에 한 마리도 응, 또있는데 그 그래. 그래. 응. 여기는 얘가 일한 응. 마리만 잡아줘. 팔뚝 봐. 통실통실한와이 <웃음> <웃음> 신발 리본까지 디테일. <웃음> 안에도? 음... 예쁘다. 모나무지도 모르겠네. 아... 뭐지? 떨어지는거 네. 네. 아니야, 지금?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야, 파이 저오므려 멋있겠네. 셋? 아 몰라, 아리엘. 나 에리얼. 어 아. 나도 에리얼. 오나 찍었는데. 너봤이봤니 셋. 맞네. 오! 가 <웃음> 들어있어? <야, 왜? 왜? 웃음> 아니? 플라운더 <플란드> 싫어하시나봐. 왜? 플라운드 왜? 플라운더. 그니까 매니아가 진짜 많아. 이게 결혼식 드레스인가 그렇거든. 아 그래? 응. 아 맞아. 우리 이제 세개 남았단 말야. 이세명 남았는데 이거를 하나 하고 하고 답은 오픈을 안 하는 거지. 그렇지. 어 그래야 마지막 거를 점수를 낼 수가 있잖아. 그래 그래. 뭐 먹지? 교양 있는 걸로 시켜라 공주들이야. 속벌 뜯을 순 없잖니. 속벌 맛있겠어요. 이번 분다리가 뭐? 까봐. 신여성이네. 오! 나 얘를 모르겠어. 어, 누가 나맞을 너무 쉬운데 왜 이렇게 오래 만지는 거야? 나야? 응, 너야. 오! 얘 진짜 모르겠다. 가능성 있는데? 오! 어, 나다맞췄어 잠깐만! 아! 우리 시크릿 나온 거 같아! 아니 오, 진짜! 지금 진짜! 아니! 아니! 아니다! 바꿔보자, <웃음> 바꿔보자! 잠시만! 잠시만! 아! 여보세요! 우리가 이게 12개야? 벨까지 13개야. 아! 벨이 있었어! <웃음> 벨은 전혀 내... 됐어. 넌 끝난 거야, 그러면. 다, 다 썼어? 하나, 둘, 셋. 어, 나 출린 거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빨리! 셋! 자라벨. 나는, 나는 벨, 라푼젤, 자스 야수요? 야수, 라푼젤, 자스윗. 여자인데 어, 아니다! 잠만잠만 진짜? 갈색머리였는데? 야, 야수인가 봐. 어 진짜로? 셋! <웃음> 어? 아, 벨이야! <웃음> 네, 근데 벨 드레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 와 너무 예쁘다. 아니 이거 수작업이야? <웃음> 얘나뿌질 맞겠지? 뿌 n 어, 어 라푼젤 맞아. 오, 오, 오. 머리가 빛나 머리가 빛나 라푼젤 맞. 마법의 머리야. 머리카락. 어, 너무 예쁘네 머리야. 그 얘는 파스칼이야? 파스칼. 어얘 파스칼이야. 파스칼. 오, 파스칼. 어 초록색 파스칼. 마지막은 귀엽다. 볼 것도 없이 아민이네아렇죠 이것도 뭐? 하나 둘 셋. 아, 아, 아, 이... 아, 아 자신 머리가 기네! 잔뜩이네. 진짜 예쁘다! 음, 라자 뭐. 짱코! 우와 진짜 귀여워! 여기... 라자.. 오, 이 역시 고양이과라 그런지 꼬리가 너무 귀여워 대박이다.. 사파이어 맞아 냥냥펀치 하나씩 정해볼까? 제일 마음에 드는 거야? 마음에 드는 어, 거? 뭐지 나는 나는 메리다 메리다와 어, 동생들? 동생들이 있어서 나이 아. 동생들 너무 좋아 맞아 그리고 나는 이렇게 다 떨어져 있을 줄은 몰랐어 나는 예. 얘 아, 스민 음. 나는 나쁜 젤 왜냐면은 아, 이 머리가 빛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 음.. <웃음> 자 그러면은 주문해. 결과를 한번 볼까? 오오 나, 나 10점 아 야넌 뭐, 뭐야? 아 야, <웃음> 너 이거 왜 끼고 있어? 이거 이제 내가 하면 되는 거야, 이 귀걸이랑? 어차 못할 거, 괜찮이나와 예쁘다 예쁘다 음, 말한... 이거 예쁘다는 말 즐겨 지우, 워금없어져 집에는 없어져라요 그럼 래 클로징 어떻게 할 거야? 원샷 줄게 오늘 이렇게 티아나 <웃음> 오늘 이렇게 세 공주가 모여가지고 즐겁게 판마트 프린세스 신상 언박싱 해봤고요 우리 누가 제일 예쁜지 투표 음. 좀 받자 아, 매력이 그... 따라 한번 뽑아주시면서 네, 다음 주에도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한 명씩 가겠습니다 다운도 아, 아, Uh-uh. Hello, I am Tinkerbell. This is good d c k time. Please go to the d o c k Welcome, Nostrad world. Hello, I am Mickey Minnie. Today, Princess Nalimoya party time. f o r c o u n t e s s Rapunzel, Formula, Moana, Aurora, Belle, Tiana, Ariel, Snow White, Yasumi, s h i n d r e l a and Merida.